점프 맵을 기대하고 맵을 가져온 케빈 하지만 이 맵은 중국에서 만든 퍼즐 맵이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에 힘으로 해결하려다 에러가 떠버리고 만다 아니 뭐야 이거! 이건 아니지! 어 그러게? 오늘, 오늘의 합체 조금 이쁜데 이거? 어 오늘의 <웃음> 합체! 제가 그렇게 극정적으로 바뀐 거야? <웃음> 야 합체 스샷 좀 보내봐 합체! 아 어, 이건 아니지!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어. <웃음> 기괴한데?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장면이니? 야 우주선 같이 합체가 됐어! 기괴한데? 핑크스 같지 않아? 어 그러니까 어. 스핑크스인데 그꽃 모자를 쓰고 있어!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몇 개고! 아 근데 힘으로 하면 분명히 돼 이거 내가 보기. 양쪽에 두 명씩 해봐. 양쪽에서 두 명씩. 하나 모, 둘. 안 내. 하나. 엉덩이 잡아야 돼. 엉덩이 하나 둘. 머리 들어가면 아, 다, 다 통과되는 거 알지? 발이 뭐야, 이 땅에 뭐. 닿아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자세 다시, 다시. 아니다. 한 쪽에 여섯 명 해보자. 한 쪽에 여섯 명. 자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하는 거 나인. 아, 어, 여기 찾아. 여기 찾아. 붙잡아서 나는 붙잡아. 다 잡고 다. 잡고, 아니 다 옆으로, 잡고. 옆으로 옆으로 뒤로 빼지 말고 옆으로. 프로프로오 브로. 야, 야! 이 자체로 오, 엄청 세데그러면은 되는데? 당기라 당기라 당기라 어. 덤프하지 말고 아, 그냥 걸어놓게 잠만 이거 내가 손부터 넣어볼게 머리가 커서 안 되네 빗솔래손때문오와와야나들어어 야야 잠만잠 됐어 됐어 됐어! 갔어 야이야 혼자 꼈는데? <웃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미... 반대쪽도 열자. 잠깐 반대쪽도 열자. 반대쪽도 당겨봐. 어? 어? 어, 이상한데 왜... 뭔가? 뭐가 이상한데 문이 이상한데 지금? 문이 미닫이가 됐어. 자, 자꾸 당겨봐, 자꾸 당겨봐. 어 됐다! 어, 어 야, 됐다! 됐다! 됐다! 우와! 들었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미쳤다. 미쳤다. 미친. 아, 아, 아, 미쳤네. 와, 이게 되네. <웃음> 어? <웃음> 진짜 진짜 찾는 거네. 이거 진짜 찾기다 어, 잠깐만 이거 첫 번째 거에 놓고두 번째 거가 맞게? 아니라 만약에 세 번째 거면 이거 진짜 진짜 잡으러 가야 돼 오오오 그러네 이건 말이 되게 해놨네 이거 두 번째 꺼 음? 아니 아니 어다 아닌데? 야 어, 아, 초, 초콜릿으로 가봐 야 거기서 1, 2, 3번 아니면 진짜 제작자 역설 어? 잡으러 오오 아, 이거구나 혹시... 한번더 초콜릿 한번 초콜릿 오오 2D 오오 2D <웃음>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여기다! 어, 어. 잠 어, 잠깐 또 미궁 속인데 네 번째 클라마. 게 아니었어? 네? 혹시 첫 번째 거 되는지 한번 봐봐봐. 이것도 아닌데. 됐어 됐어 이거. 되는지. 어? 이거 이렇게. 어? 어? 야 근데 피자만 돼! 피자만데. 피자만 그러지 안 되고. 아. 좀 지린 거 아니요? 에 너무 좁다 너무 좁다 너무 좁다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아이 아, 아니야 이 아니야 명이야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빨리 가 말이죠 말이 빨리 가자한명 갔으니까 야 이상해 의자 날아댕기는데 뭐냐 저거 힌트냐? 어? 잠깐 뛰는 의자가 있고 안 뛰는 의자가 있어? 안 뛰는 곳이 가는 곳인가? 아 의자를 지금 하나하나 던져보고 있는 거야? 하하볼게 <웃음> <좀 닮아볼게>, 내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렇게 되는 거 처음 봐야 이거 몇번몇번몇번 어잉? 오른쪽부터 3번 4번 4번이 안 뛰어요 의자를 던져보고 점프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점프 안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줘 3,4,4 오른쪽 3,4,4? 저 철판도 네 번째 거? 도넛을 확인해야 을 된다는 얘기지 라미야 혹시 그냥 철판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가지고 저 도넛을 만져볼래? 만져지나? 어? 만져지는데? 가봐 도넛 저거 그러면 그렇지 가지지 그 다음에 그거 한 번에 점프하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자마자 그렇지 그래서 저거 초록색 열매 해봐 오케이! 어? 바향키 있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얘들아 그냥 땡겨 뭐해 아니 이정도는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잘하면 그냥 통과되겠는데 아 <웃음> <재질어. 웃음> 진짜 레전드 야 진짜 이거 대탈출 그냥 자물쇠 뜯어버리는 강호동 보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숫자가 4개잖아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8개잖아 나는 이게 순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 시계? 근데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얼추 맞아지겠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런게좀 애매해지네 이런 게? 진짜 힘으로 깨네 오 연비 블라 라라라아 깨비 나 저쪽에서 보면 내 얼굴 보인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케빈님 저한 팬이 위에 들어가서 한번 올라와봐요 안에 들어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얘들아 나도 왔어 <웃음> <웃음> 야나좀 차봐 어 차봐 케빈님 나 차봐 이게 무슨 퍼즐 맵이냐고 <웃음> 그래 <웃음> 한나문 잡아 열어 다시 불태울 때구나 땡겨 당겨. 안당겨줘 어? 야 아까처럼 안 되는데? 어. 한편아 양손으로 잡아야지 문을 오안 열려 야 아까처럼 아니, 이제... 안 당겨지는데? 아니야 당겨져 제 한펜 잘못 잡아있어 지금 한편이가문 잡는 법을 모르네 나와봐 아나나봐나봐어 지금 어, 혼자서도 그 정도 하는데 혼자서도? <웃음> 야 제대로 잡으니까 혼자서도 되는데 저 정도는? 우와됐어야 이게.. 나가자.. 안 좋게 아하핳 아하핳 야미가 그냥, 그냥, 그냥 가버려! 오 <웃음> 아 이제 뭐라도 해봐요 거기서 야야 여기 그냥 퍼즐인데 여기 저장은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열어야겠네 그러면? 아아.. 아, 아, 이건 내가 풀수 있다야 기다봐나 이거 적는 거 필요한데 근데? 적어야 아뭐 적을 게 없어 펜이 없는데 나? 아니 펜도 하나 없어 집에? 그냥 폴드지 않아? 폴드에 S 펜 없나? 케빈님 <웃음> 폴드잖아요 어 거기에 S 펜 없어요? 후 <웃음> <웃음> <웃음> 제발 열려라. 한 번만 퍼즐다운 퍼즐해보자 그렇지. 3 4 7 오. 야, 근데 저장이 계속 안돼 이거. 아, 잘 찾아봐. 왜안 돼? 아, 저장할 그게 없어 지금. 너 와서 머리라도 잡아봐.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안다. 왔다, 왔다. 야, 야, 야, 야. 상체 넘어왔다. 상체 넘어왔다. 비스럽, 바닥 잡아봐. 바닥. 바닥 잡아어 바닥 잡았어, 바닥 잡았어. 당겨, 땡겨, 땡겨땡겨겨 땡겨, 땡겨, 땡겨. 야, 야, 자식아! 와 밑에서 야내 엉덩이 지금 날렸어 지금 파핀 추는데 <웃음> 포기. 프로야 프로옆으로야 시현아 시현아 시현아 빨리가 시현아 시현가 시현아 시현가 시현아 지금 시현이 보낸다. 아야 이 정도면 들어온 거야 이 정도면 들어온 거야. 그렇지. 한명더 가자 한명더 가자 한명한명 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중국 애들은 약간 되게 쉽게 풀만한 어떤 방학 숙제 수준의 문제 아닐까?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거지 뭔가 되게 유명한 어떤 상식 문제 같은 느낌으로 어. 아 이, 나는 그, 왜 그냥 1,2,3,4 표시 넣은 것 같지? 저 그냥 줄 6개는 그러니까 그냥 6, 6일 것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무슨 6이냐고 이게 무슨 6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해드리는 수...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도 한번 지켜보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지 사랑과 정의의 이름도 한번 외쳐보고 캡처해가지고 이거 이미지 검색해봐 <웃음> 게으러... 찾았다! 허드사이트 <웃음> 회원 어? <진짜>? 어? <웃음> 가입을 해야 정답을 볼수 있는 거 같아 회원 가입을 해야 돼 <웃음> 자, 누가 이생할래 일단 한 명은 저기 팔려나가는 거다잉? <웃음> 여러분 진짜로 이거 보세요 진짜 찾았거든요? 저희가 해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국이랑 뭐 있나봐. 중국 초등학교 때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써있거든요. 그 그래? 진짜 중국 초등학생 방학 숙제를 우리가 못 풀고 있구나. 안 되겠다, 케빈님. 어? 별용가입한다. 아! <웃음> 야, 야 해야 돼꼭 그렇게까지? 너무 알고 싶어. 어 잠깐만. 셀 셀폰? <웃음> <웃음> 전화번호. 전화번호 넣는 거면 하지 마라. 진짜 그림 똑같은데. 완전 어? 똑같은데. 전 아니네. 그림 없네. 다르네. 근데 어쨌든, 풀이 과정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엔 요 문제랑 요 문제가 살짝 다르거든요? 요거 좀 응용해갖고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서 풀면 풀리지 않을까요? 야, 아 내가 진짜... 중국에서 초등학교로 나왔으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웃음> 내가 중국에서 유치원밖에 안 나가지고 와 <웃음> 이거는 진짜 연민 유졸이에요? <웃음> 아니 한국으로 나고 아아 <웃음> 아, 한국에서 졸업을 했다고? 어 한국에서 유치원을 졸업했으니까 <웃음> 중국으로만 따지면은 어. 유졸도 아니야. 아, <웃음> 어야 유졸. 열렸다. 왜? <웃음> 어? 갑자기? 왜? <웃음> 지천네맨 <오에? 진짜> <웃음> 처음에 해보지 뭐 했을 때 1, 3, 5, 일을한게 시엔이 너 아니었냐? 네. 근데 두 번째 것만 틀렸어. 1352가 아니라 1252였어. 뭘 맞췄으면 됐지 뭐. 아야, 적당히 해라. 어, 근데 이거 그냥. 중국식 그냥. 구몬인가 그건가요, 이게? <웃음> 중국식 <웃음> 빨간 펜이지요 아. 이게. 이건 생각보다 할 만할지도 몰라. 이거 약간 그 야구 아니야? 이거 맞춘 게수 틀린 게 맞는 거 아니야, 같은데. 나숫자야구할줄 모르는데 설명 한번만 해 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초록색 글씨가 맞는 숫자의 개수. 그다음에 음. 아래 파란색 글씨가 위치까지 맞은 경우인 것 같아 0 8 1 6으로 하면 돼 어휴 드디어 제대로 하나 풀었다 야 그만해라 어쨌다 됐다 야야야 진짜 이 퍼즐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드디어 근데 어. 슬쩍 맵을 보고 왔거든요? 겁나 긴데? 기다리면서 맵 끝에 갔다왔더 엄청 길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방 가지 않을까? 뭐야? 진짜 이거 깨라고 만든 거 맞아요? 어 뭐야 어떻게 갔어 두디? 아! 밟아지는데 저거 아 밟아져? 야 근데 아 밟히는 아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그 어 뭐야 아 길을 만드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쪽에 오 어, 되네? 아 이거 다 되는데 그냥 가서 머리 박으면서 이거 깨는 건가 봐요 벽을 저걸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초콜릿 밭을 지나서 미로를 깨고 저장해서 야 이거 뭐냐 또 판 위에 사람 올려놓고 조종기로 조종해가지고 <웃음> 와 진짜 미쳐버렸다 베 이건 또 뭘까 아 여기에 아또 이거 관영 맞추기 게임도 있네 심지어 야 미쳤구나 진짜 야, 어디까지 미칠 셈이야 그래서 오게 되면 운전 <웃음> 와 미쳤다 이거 제대로 머리 박치기 하면은 내가 봤을 때 4회분 이거 일단 일부러 자르죠